안녕하세요. 가오짱 입니다. <웃음> <웃음> 네. 자, 번에네 만들게 네. 될 기체는 네. 오멋 자, 이것은 퍼스트 건담이라고들 하는 가장 첫번째 나왔던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주인공 기체 바로 오. 제가 타는 그 유명한 아우로분이 탄다는 그렇죠. 오. 그리고 렇죠그 네. 크로스 실루엣이라고 하는 솥다리 네. 버전, 롱다리 버전 SD를 표현할 수 있는 오.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와가오짱 네? 옆에 보면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여기. 원래 등신되고 퍼스트 원 다음 옛날 버전이긴 한데, 제가 언제더라, 거의 뭐 99년, 뭐2 0 0 0 99년이요? 20년 전이요? 그때, 그때 좀 만든 것 같은데, 2000, 2000년 초반에 만든 것 같은데... 네, 이게 직접 그린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세월의 흔적이었다는 그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웃음> 그렇군요. 음, 뭐. 이것들이 다... <웃음> 그렇게 애초에 네. 그렇게 만든 거야. 음... 자, 그 퍼스 건담의 네. 네. 퍼건이라고들 하는데 네. 그 건담의 SD 버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D 버전 함께 나가니. 그리고 오늘은 네. 자, 먹선 작업도 함께 같이 하도록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되나요? 그렇군요. 연봉까지. <웃음> <웃음> 오늘은 아무로곤이 말해준 대로. 이 퍼스트 건담 맞추면서 오늘은 특별히 먹성까지 같이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웃음> 화이팅 털썩 <덜쏙> 사망 <웃음> 자 오늘은 방금 전 아무 로군이빨리준 대로 이 퍼스트 건담을 맞춰볼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RX782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이름 보니까 원래 SD 버전은 쇼타리 버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좀 롱다리 버전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쇼타리 버전과 롱다리 버전 하지만 롱다리는 뭐 부가적인 걸 새로 사서 붙여야 되는 것 같길래 일단은 이 SD 버전 쇼타리 버전만 만들도록하겠습니다자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매뉴얼과 아, 나 봉지. 안쪽에 스티커도 똑같이 있네요 쭉쭉. 상자에 있는 거이랑 똑같이 생긴 것가일군요 열심히 힘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선까지 칠해야 돼서 저번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음, 이제 건담 익숙해졌으니 저번이랑 비슷하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면어겠습니다 순서대로 줄게요. A1, b 차 C1, C2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스티커도 같이 빼내줄게요. 자, 매뉴얼 보시면 꼭 이렇게 위아래 따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위에가 쇼다리 버전, 아래쪽이 용다리 버전인 것 같아요. 쇼다리 버전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위쪽만 보고 할 거예요. 헤드부터는 똑같네요 하는 게 좋아. 그렇다면 여기 6번 챕터까지만 미해감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1 몸 상체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좋아, 이거부터. a 1에 3, 4, 5를 이어서 다 자르면 되나요? 개랄개랄개. 뭔가 특이하게 이어져 있어서 이거 여기가 자르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에이, 맞겠지, 나는. 가옷짱이니까 일단 잘하고 본다 좋아 샥. 오, 엄청 잘 뜯겼어요 뭔가 굳이 이걸로 안 뜯어도 될것 같은 느낌? 오, 엄청 가볍게 떨어져요 손으로도 잘 떨어지네요 3, 4, 5자 4, 5번을 이렇게 연결 아고 카메라 띠는데 일단 여기 껴주고 이렇게 껴줄게요 야. 아 그리고 A6 A6 잘랐고요 B3 어 이거는 당면이 매끄럽게 잘려서 너무 좋네요 자 이거를 A6 위에 꽂고요 저번 건담이랑 되게 비슷한 절차네요 B8과 21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이 착. 어이 들어가 반대인가 아하 반대였어요 바보 어전 힘이 약해서 갈 때마다 이 고역이네요 참 이걸 아까 만들어준 거에 앞쪽에 끼워줄게요 끼어진 걸까요? 어, 끼어진 것 같아요. 쏙 들어갔어요. 루피신 잘라줄게요. 제가 저번 영상 보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음, 촉촉촉. 그 물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야. 제가 고양이라서 그래요. 골골골골골골. 아무로 본에겐 비밀입니다. 이미 알려놔 어쨌든 C14 니는 이거를 여기에 끼어주고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끼워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 저총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처음보다 엄청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아 목선 칠해야 되는구나 좋아 목선 목선 칠해 볼게요 초고스피드로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완성된 상반신에 구석구석 펜으로 칠해줍니다 칠해지고 있어요 자 다른 것도 마모케 마모케 칠한 다음에 좀 나온 부분은 면봉을 닦아주면 돼요. 저도 오늘 아무르군에게 이거 하는 법을 방금 배웠는데 한 것도 그렇고 막상 넣은 것들 보면 되게 멋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안쪽도 보면 이게 다 그렇다가 지운 흔적이 이렇게 쭉완 엄청나죠? 자 맞아 먹선 넣고 할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언젠간 건담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사실 나중에 유튜브 실시간을 켜서 켜놓고 건담을 맞출 생각이었어서 이렇게 그냥 녹음 영상에서는 별 그렇게 건담 외에 다른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엔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원래 노래도 엄청 그러면서 하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말을 늘려가 보려고요. 어... 가령 이거 지퍼 열린다요? 짜잔~ 엄청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헤헤 이거 팔 빠져서 반팔로도 입을 수 있어요. 실용적이고 귀여운 옷입니다. 좋아요. 촬영 이런 얘기 같은 걸 말한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들도 하면서 영상 찍으려고요. 아뭐 하다 보면 차차 나아지겠죠. 짠. 상반신 이렇게 먹선까지다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8 A1, A7 음, 어차피 양쪽 발이니까 양쪽 다이 잘라놓을게요. A1 두개다 잘라 고 A7과 어디냐 알겠다 A8 함께 잘라놓겠습니다. Seven. Very g 꽂았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o 아, Good. g 아 o d 아 o o d g 어 o 아 g 어 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되는데 자 이렇게 왼쪽, 왼쪽 했고 얍 C20 안되겠어 벗고 하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군요 B14, 1 5 잘리는 소리가 둔탁하니까 뭔가 불안하네요 자르는, 아직 자르면 안될 것 같은 걸 자른 느낌? 으흠, 팔을 진짜 팔을 만들기 위한 헤이크 팔이었다는 것이었던 것이였다 아 이거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참 이긋 이거를 가까이서 찍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카메라를 하나 더 놔뒀는데 뭔가 잘 보일까 싶네요 <웃음> 어, 된것 같아 음. 오 우울국절 끝에 발 완성했습니다 발 완성했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큰 난관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가 두개한 번에 만들려니까 이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챕터에도 나오길 라이트 핸드 먼저 만들고 랩트 핸드 만들려고 나와있는데 괜히 같이 만들려고 했다가 이런 면을 봤네요 자, 이번엔 그러면 설명서대로. 아 어, 아니야, 그래도 굳이 하나하나 만들 필요 없지. 같이 두 개, 좌으로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아까처럼의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샤실이 적응보다 속도가 빨라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합니다. A10, 11. 이런. 뭔가 자르면 안될 걸 잘라버린 느낌인데 하.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뒤에 튀어나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한쪽을 모르고 잘라버렸네요 그냥 자른 거, 왕이 자른 거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없애줄게요 원래 이 자리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었던 것처럼 무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지워주고 아예 상태는 완전 원래 했어요 C24 두 개부터 먼저 잘라줄게요. 먼저 꽂아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그리고 C57. 7 자른 걸 꽂아줄게요. 얍! 오! C2에서 17, 19 확실히 가볍게 잘 떨어지다 보니까 칼로 단면 정리를 안 해도 돼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 맞는가? 맞는 것 같아 응 좋아 이거를 여기다 꽂아준다는 것 같네요 아이차, 꽂아줄게요 어 짜잔 C2, 20, 18, 20아무로 보냅니다 네. 자, 먹선 넣기는 지금 기껏 먹선을 다 넣었는데 다지워버렸죠 네. 노하니 일단 홈 같은 경우는 다 까맣게 그냥 칠해버리고요 네 안쪽 이렇게 딱 명암이 남겠끔요 네. 이런 이제 노란색 같은 부분 이제 확실히 딱 보이게. 네. 겉에만 지운다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더럽게 된다라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뭔가 까만색 부분은 남겨둔다는 느낌. 음. 음. 음. 확실히 더러워졌군요. 더러운 게 아니라고. 예, 예, 예. 더러운 거는 나중에 웨더링이라고. 네. 이렇게 뭐막 스크래치 같은 거 표시하고 이런 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 그럼 멋있겠다.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예요. 아, 갑자기 오하니. 덜덜덜덜덜 근데 아. 자. 음. 옆에서 목선주 하는 것좀 도와주고 갈래요. 저희 활동한 <웃음> 다리 만들다. 왜 안들어가는거야? 오 여기였구만 제대로 꼈습니다 됐다. 이걸 아까랑 똑같이 발 위에 끼워줍니다 꼈고 오아 이럴수가 이게 이렇게니까 아까 이건 좀잘못 꼈네요 다시 뾰자 이걸 이거 아오 됐다 다시 앞쪽으로 언제 좀 이상하다 했어. 짜잔~ 발만성... 1 5원 챕터까지 끝내고, 벌써 7억 원 챕터입니다. 1억 이라 6번이구만. <웃음> 하하~ 자, 그리 그래, 하반신을 해볼게요. 이샘 어디 있어? 나도... 너네 노안이 왔나? 아하,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끼우기 전에 스티커, 조그만 스티커 하나 있어요. 3번 스티커, 이거 붙여줄게요. 아이차. 아. 자, 이렇게 해주고, C, 12, 14. 제가 이거, 지금까지의 건담 경력으로,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번에 금방 다 맞추겠는데요? <웃음> 오다 했어요? 다행 하죠 도미는 빠이 헐아 이렇게 더러워진 느낌 더러운 게 아니라고 <웃음> 어쨌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오이 <웃음> 음, 날이 그 정도 나... 안 해놓고 쓰고 있었잖아 오 보여요 <웃음> 큰일날뻔 그... 그... 그... 그... <웃음> 아트 나이프는 <웃음> 아주 났지. 위험하니까 아주 위험해요 이건 진짜 한 방에 훅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꼭 어, 부모님과 같이 사용하세요 저는 부모님 같은 아무런 공간 함께 <웃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트 나이프는 네. 힘을 줘서 자르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대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아. 그렇게.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잘려 나갔어요. 호 호. 짜잔. 이제 하반신도 완성됐어요. 응, 이럴 수가. 아우로고한테 팔만 부탁했더니 팔만 먹선을 그려놓고 갔네요. 발은 제가 그려야 돼요. 이 책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곳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아까 배운 대로 폼, 파진 부분 다 색칠하고, 이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제법 암으로곤이 보여준 대로 비슷하게. 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친 손놀림 진짜 더러워지고 있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 안 보이려나? 엄청 거친 손놀림으로 오우 진짜 조금 더러워졌다 이 정도면 아무런 분도 만족할 것같응 좋아 이 정도면 됐어 귀여워 그러십니까? 저의 거친 손놀림으로 탄생한 하반신작업입니다 이제 발도 해보겠습니다. 이거까지 다 하면은 몸은 바로 완성이고 얼굴만 하면 끝이네요. 샥샥샥샥샥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 도울면서 고양이가 되어버린 거랍니다. 뇽뇽. 야옹 야옹. 오, 좋아. 오, 더럽히니까더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역시. 뭔가 건담하는 분들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오, 이쁘다. 이게 꽤, 꽤, 꽤 멋있었어요. 어, 좋아. 현장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내가도 혼자서 건담 맞추고 혼잣말하면서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꽤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분들께서 혼잣말하면서 하루 동안 지내는 게 되게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꽤 재밌네요,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때 없는 말도 하고 건담도 맞추고. 매졌어. 근데 이걸로 ASMR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담 맞추기 ASMR 마이크다스 마이크 대구 이런 거. 이러고요 하이 네. 좋아 건담을 면봉으로 쓸어줄게요소리내면돼 네. 소리가 잘 들려나? 리 마이크가 아직 없어서 웍선은 이제 다했고요 오! 뭔가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두, 두 챕터? 어느 남았긴 했는데, 실상 헤드만 하면 나머지는 이 무비들 장착하고 빼고 하는 거라서 헤드만 하면 끝나 자, C, 10. 먼저 장만 놓고 B2. 아, 이렇게다. 여기 꽂아줄게요. 아, 어, 이렇게 꽂힌 거구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잘랐던 C, C, 9. 비오 어우, 이런 소리 좋아. 앗 음, 벌써 머리 쉐이빙을 잡혔어요. C, 2, 3. 네, 안 돼.. 뭐야.. 왜 이래.. 아니 이거 왜.. 또 잘못 낀것 같아.. 아.. 아나 볼게 이렇게.. 아 됐어.. 어.. 이게 된거 드디어 양쪽에 비율이 맞았어 드디어 비눈부분이이요 이제 제비 먼저 여기다가눈귀부위에노란노여운니다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여기 표지 부분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눈이 안에서 그렸어요. 눈알을, 눈알을 붙여야겠죠. 스티커, 드디어 오랜만에 스티커를 쓸 때가 왔어요. 눈알을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리온으로 되어 있네요. 어, 그럼 굳이 이게 노란색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일단 붙이겠습니다. 기워줍니다. 맞죠? 응, 좋아. 아, 여기다가 해주면 진짜, 맞죠? 고 됐어. 호. 자 이제 B 원. 어. 아 맞아. 아무분한테 배웠어요. 이게 뿌리 아니라 안테나였다면서요. 어쩐지 저는 건담. 로봇들인데, 왜다 뿔을 다들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테나였다니. 이런. 어딨어. 아니, 아니 더. 다 좋아. 이거를 이 머리 앞에 끼워줍니다. 짠. 안테나 달고, 이제 얼굴 달아주면 되겠죠? 얼굴 달아준다 해야 되나? 얼굴을 끼워줍니다. 휴. 청. 짠짜오 완성 헤드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완성을 했으면 뭘 해야겠죠? 당연히 목선 그려줘야죠 또 근데 얘는 뭐 색깔이 워낙 있을 곳은 다 있다 보니까 굳이 아 뒤쪽에 좀 목선 칠해주면 되겠네요 파인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레지고 있어요. 개개개개개 개. 어가. 덜덜 덜. 지금 옆에 있는 창문으로 아무로 보니 제 홀카를 지고 있네요. 이제 문 앞에서 대놓고 재물카를 찍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뭔가 전장에 나갔다 온 전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지저분해진 느낌, <웃음> 느낌에 안 씻어서 지저분해진 느낌의 건담이 되는 건 까아 그래도 뭐 이정도면 처음인데 훌륭하지? 자 이제 자 상반신에 팔부터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한, 번, 한 번에 이어주는 게 뭔가 간지가 나네요 들어간건가 이게? 어 들어간건가보고 그렇게래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갔으면 좋았잖아 야 아니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아. 답을 맞추려면 힘부터 길러야겠어요 힘부터 기르고 또 기르고 뭐랄지? 어 이럴 수가? 어 그리고 나서 이 건담 애니메도 다 봐야 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목선을 다 줬었다 보니 전체적으로 꾸질꾸질한 느낌 이 나긴 나요. 그럼 성공하겠죠? 오.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우아하긴 이릅니다 무기들을 빼줄거예요자페이지 남았습니다 무기 장전 장전. B18 잘랐습니다 일단 총에 여기 이걸 먼저 껴주고 떨어져있었던거 같이 나왔으면 됐같어요오또 이제 스티커. 를 언제 쓰나 했더니 막바지 되니까 스티커 다 쓰네요. 좋아. 오. 짠 반쪽짜리. 잠깐만. 아, 아이 진짜 손으로 해야 되나? 됐다. 오. 짠 조준 네임 맞추는 겁니다 아 여기 일감으면 안되지? 이렇게 팍 이런 용도죠 아 여기 일가면 안된다니 아이아이아이씨 아, 팍 이런 느낌? 이랄까 방패도 완성을 시켜줄게요 1하나남나면 마지막 피스 잘랐습니다 조. 예. 자, 여기에 나저 남은 스티커들도 다 붙여줄게요. 오, 조금. 다 붙진 않고 끝부분이 좀 남네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부족하게 볼수 있을 있네요. 짜잔. 오이, 여기. 짠딱 맞게 붙이는 이 엄청난 모습 스티커 붙이기의 천재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지 참짠 예. 예. 반짝반짝거립니다 자 스티커 완벽하게 붙였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맞춰서 까샹호, 진짜 빛나는 방패. 아, B16 비가 하나 남아 있었구나. 보구나. 아, 여러분, 깜빡한 게 있어요. 이제 왔네요. 스티커가 스티커는 왜 하나 남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앞쪽에 붙여야 할 곳이 있었네요. 트라이크 건담이랑 똑같은 같이 이 머리 뒷부분에 스티커 붙여줘요. <목소리> 완벽한 스티커 붙이기 사진 좋아. 마지막 비스는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다가 멋있게 지어줄 수 있습니다. 구멍에도. 방패도 끼고 이번에 무시무시한 단검은 없는데 이도 단검은 없는데 이도 떨어진 거 없으니까 자 무시무시한 총은 여전히 있습니다 펌 이거 계속 떨어져 방패로 이렇게 양 방패는 고정해 놓겠습니다. 이 입고 있는 포즈로. 음. 퍼스트 건담 완성입니다. <웃음> <웃음> 이 자식, 날 울리는 거냐? 자, 완성입니다. 저번에 이거 엔딩 할때 너무 건담을. 너무 다소곳하게 두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포즈로 해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설명서 같은포즈로 그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군요. 다리를 이렇게 그리고 총을 이렇게 슬쩍 내려놓으면 됩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허리는 꼿꼿하게 멋있어 보이나? 강해 보이나요? 강해 보입니까? 예전에 아무로군께서 만들었던 똑같은 기체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사이즈고 SD 버전 그리뭐이시는데오이 오, 정도면 멋있군 오늘의 건담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만약 재밌게 안 보셨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점이 고치면 좋겠는지 아니면 왜 재미가 없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전 환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럼 다시 동면 생태로 가겠습니다. 겨울잠 자야 돼서 이만. 꿀꿀꿀.